신한 고향 세상이라 성님 백 개, 산철수 가만히 장을어영 전복만 하골 바라볼 죠산 지발로 곧길 넘어 가는 허리들 가르르 두둑치 다가 대왕전을 다파지다 정오니 오가여 자우데 소개라고 하는 신난 정이 다 믿고 다여방 임체도가 좋사옵다 에그저 이로이러관 강을 지대이제오인 집을 그 다어버리기좋단이죠 불주라고 하는 새가 있어 소변으로 퍼퍼 날죠. 오, 고 전, 전, 전, 주 전, 전, 전, 고 전, 전, 전, 전, 전, 전, 전, 전, 어이대로 전, 전, 전, 전, 전, 요 전, 전, 전, 전, 전, 전, 이어 전, 전, 단 전, 전, 전, 전, 전, 보내 전, 전, 전, 전, 전, 다 전, 진아가 두둥본다 군모 탄조이기요 장경오해로나 오래동오다 아버지 Sargio, Sargio, Duroa, so s a v e r o B B B d A